눈에는 안경, 코에는 코클링. 어, 실제로 제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네. 조그맣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 직접 한번 착용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코에다 하는데 클 수는 없겠죠. 무척 이렇게 작습니다. 이거를 여기 소료회를 지압하는 건데요. 이렇게 충분하게 벌려준 다음에 코 안에 끼고요.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네. <웃음> 간단하죠. <웃음> 네, 정말 간단하네요. 원리만큼이나 간단한 사용법인데 네. 옆에 또 다른 제품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지압만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 지압 기능에 확장 기능을 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코 안에다 이렇게 끼우고 벌려서 넣어 주죠. 이렇게 되면 이쪽 코를 확장시켜 주면서 숨쉬기가 굉장히 수 슈... 시원해지는 거죠. 더 많은 공기가 콧속으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정말 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 중에 코골이 증세가 심한 분이 계시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텐데요. 네, 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코골이 증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네, 코골이의 원인으로서는 가장 흔한 경우가 목젖이 처진다거나 편도가 크다든지 그리고 혓, 혓바닥 뒤쪽이 인두벽 쪽으로 후방으로 전이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밖에 살이 찐다든지 후두개가 길다든지 후가 막힌다든지 여러가지 이유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어떤 기구가 사용되나요? 네첫 번째로 어, 수면 중에 등받이를 이용해서 등받이 위치가 변함으로써 어, 체위를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강 내에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 입 안에 입 안에 혓바닥을 내민다든지 아니면 하악을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안쪽이 기도를 확보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면 중 양압호흡기라고 해서 잘적에 마스크를 차고 자서 코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어 기도가 넓어지는 장치가 있, 있습니다. 네, 바이오가드라는 장치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이 바이오가드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나요? 네, 바이오가드는 어, 코골이라든지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서 어, 효과가 있는 그런 장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치아의 상태가 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턱관절의 기능이 장애가 없는 환자에게서 어, 적응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그 구조상 원래 정상적으로 위 아래 이빨이 이렇게 교합이 잘 맞는 경우가 정상인데요. 이 사진과처럼 아래 이빨이 안쪽으로 좀 들어간 경우 이런 이런 경우처럼 아래 이빨이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이 바이오가드가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